2023년 9분을 봤을 때막 시끄러워! 막 우당탕탕!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사람과 사람의 소리가 조금 많다 6월에서 8월 사이 꿈을 꿨는데 해수면이 조금 상승해 조금 잠기는 형국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인명사고 재가좀뭐 무너지든지 뭘해든지 건물 퉁땅퉁땅 하는 거 망치질 잘 하란 말이야 뭐 코로나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어, 또 다른 질병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안녕하세요. 월라 오라 신당의 월라입니다 반갑습니다. 사람들이 응. 이제 새해가 되면 궁금한 응. 게 있잖아요. 응. 올해는 내가 잘 될까?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응. 개인적인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오늘 나라의 구분을 한번 여쭤볼게요.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개면연구분을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의 소리가 조금 많다. 어, 국민들이 조금 자중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다 많이 참고 있다 근데 이 소리가 조금 굉장하다. 좀집회라든지 자기의 각자의 개개인의 소리를 조금 참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분출하는 막 시끄러워 막 우당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고부시 쪽은 양육으로 큰 달에 6월에서 8월 사이 어 조금 들어온 것 같아 어, 그리고 또 인명사고 사고도 조금 빈번한 수가 들어온 것 같아 인명사고요? 제가 좀 뭐, 무너지든지, 뭘 해든지, 거기서 조금 인명피해가 있다. 건물 퉁땅퉁땅 하는 거, 망치질 잘 하란 말이야. 시멘트도 잘 바르고. 좀, 언제가 좀 가장 조심해야 돼요? 좀 연. 연. 연. 응, 2023년, 좀, 6월에서 8월 사이, 요 때가 조금 많이 시끄럽다, 이러고. 응. 대나 지폐나 뭐 이런거가 시끄러울거죠? 응응 시끄러울거 같아 그리고 뭐 코로나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그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맞을까?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어, 또 다른 질병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코로나급으로 질병이 클까요? 응, 음, 좀 비슷한 수준이야 어, 비슷한 순정에 질병이 온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 건강을 다스리는 어 그런 걸좀 가졌으면 좋겠어 어... 맨날 서 있고 외양간 굳히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지으란 말이야 어. 좀더 있을까요? 유입도 많이 될거 같아 해외 사람이 유입된다든지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 아, 응. 유입이 뭐 어떤 식으로 좀 되는 거예요? 인원수에 대한 어 유입 이민이라든지 요런 거 그래서 그걸 겪고 우리나라가 빈민한 나라에 비해서 살기 좋다는 거를 알려지는 계기도 있을 음... 것 같아. 사실 금전이 되게 응. 안 좋아졌는데 응. 그럼 계속 이거를 이 상태가 유지가 좀몇년더 되는 거네요? 어, 한 2, 3년은 더 끌고 가야 될것 같아. 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고 나가고 오는 거를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다안 좋다고 할수 없는 것이 내가 만약에 PD 삼촌이 마스크 공장을 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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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. 어, 수면이 조금 상승해서 조금 잠기는 형국이 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막 덥지는 않아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뭐 그런데 크게 피해 없이 단도이를잘 했으면 좋겠어 특히 남쪽 나라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 저기 밑지방 그쪽 지방에 단도이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결코 짠물이 들어오면 은 좋지 않아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초록색깔이 나쁜 기거든. 초록색깔 어떤 의미예요? 초록색깔 좀안 좋은 기어아 그럼 응. 좋은 게 없네요. 그러면 혹시 응. 좋은 건 없어요. 지금. 좋은 거 내가 좋은 건 없지만 한 마디는 할게.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일하고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일에 관여를 하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. 네네. 진짜 웃고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야. 내가 먹을 거, 내가 입을 거그 소확행의 소싸움을 챙기면서 그렇게 좀 단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뭐 올해 그래도 좀잘되게 선생님. 좀 빌어주세요. 그럼요. 이 국면을 조금 인지를 하고 간다면은 그 자리에서 빛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. 다들 화이팅 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!